자 이번 1학기 강의 계획서입니다. 교과목은 이렇게 조리영양과 식품안전실무다 이렇게 교과목 이름이 되어 있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영양, 뭐 조리영양, 식품안전 아, 요즘 비만인구가 굉장히 우리나라도 어? <웃음>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잘 여기서 관리를 해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서양 사람들 닮아갑니다. 닮아가요. 이것도 너무 비만이 비만 인구가 많다 많아지면은 굉장히 어떤 건강에 별로 좋은 그런 것보다 나쁜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어찌되었든지 어, 조리 과정에서 그 다음에 영양 너무 과잉 이것도 결국엔 다 식품 먹고 마시는 음식의 안전과 관련된 겁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음식이 먹고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 이러면 은 절대 찾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먹을 것이 없고 이럴 때는 어땠습니까? 영양을 보충하는 것이,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양 과잉 상태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몸에 좋은 것 찾기보다는 몸에 나쁜 걸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잘 안전에, 안전을 관리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몸에 나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최대한 섭취하지 않도록 우리가 할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이쪽을 주로 이제 다루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과목 소개는 음식을 다루는 전공자들이 알아야 할 안전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즉 조리 영양의 개념, 그다음에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식생활과 건강, 식품 알러지, 뭐 그다음 조리 도구를 포함한 조리 과정으로부터 식품 안전을 지키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굉장히 범위가 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넓은 중에 나는 이 영역에 조금 깊이 있게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다. 그러면 적어도 좀 깊이 관심 있는 깊이 들어가는 거는 이번 학기에 한 사람이 한 과제 정도는 좀 깊게 들어가자. 그러면 나는 어떤 쪽을 좀 깊게 들어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비만 이거 한번 해보겠다. 아, 아니면 아 나는 조리 과정에서 굉장히 발암물질 이렇게 생기고 하는 거 이거 한번 좀 깊게 들어가 보겠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죠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을 하시고 뭐 중간기말 과제 25, 25, 25, 25 출석 기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나씩 진행을 할 겁니다. 주교제는 조리 기초과학, 그러면서 했던, 뭐, 제가 일단 지는 책인데, 뭐, 꼭책 사라 소리 안 합니다. 이거 아마 책 어디 구하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없으면은, 뭐, 책 없이 끝까지 갈려, 꼭 가겠다 그러면은, 내가 아마 동영상을 많이 담아야 돼요. 많이 담아야 그거 가지고 책을 안 보고도 할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뭐 어찌 됐든지 새책 사라는 건 아니니까 어? 여러분들 알아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교수님 제가 책안 사고 어떻게 책 얻을 수 없습니까? 제가 찾아보고 있으면 줄게요. 응? 그래데 <웃음> 아직 내가 찾아보고 찾아보면은 뭐 조금 뭐 몇거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응? 자, 이렇게 주별로 1주차 어,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정도 하고 뭐 수, 수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룰, 규칙 정하자. 뭐이 정도 하고 나면 오늘은 마치면 되겠네. 벌써 손벽 치나. <웃음> 자. 다음 주에 뭐할 거, 그 다음에 주별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보시고. 자, 이 파일에도 여러분 열어보시면은. 자, 오늘 첫 주는 음? 내용을 첫 주에 강의 계획서 확인했습니다. 뭐, 학습자 선행, 학습조사. 뭐, 이건 뭐, 그냥 건너뛰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뭘 하려고 그러는지 어떤 계획이 좀 있다면은, 여러분, 학업, 학업 계획은 좀 세우세요. 학업 계획은. 그리고 팀을 구성하자 그랬는데, 나중에 팀 필요할 때 만들도록 합시다. 그 다음, 식품 안전의 이해. 자, 이책 내용이 크게 이렇게 파트 1, 식품 안전의 이해. 그 다음, 파트 2, 식품 안전을 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내적 시스템으로 식품 공전이 있고요.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 국제 시스템으로는 ISO 9000, 뭐, 14000, 22000. 그 다음, HACCP. HACCP가 여기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입니다. 그래, 세계적으로 통용이 될수 있다. 이만입니다. 오, 왜, 우리가 HACCP는 봤는데, ISO 인증은 크게 못 보셨죠. 그렇죠. 실제로 ISO 해서만 받, 받는 것 아니고 ISO 인증을 받았는 업체들. 이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국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 해서 받고 ISO 시스템 이것도 인증을 받았는 업체들이 해외 수출하는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이두 가지 다 봤습니다. 그 다음, 식품 안전을 위한 식재료로, 뭐, 식품 원재료, 부재료. 자, 파트 5. 건강한 삶을 위한 식품 안전 기준. 자, 이런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럼, 오늘 첫주오리엔테이션은 자,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 자, 여러분들하고, 이번 학기의 LMS 시스템 여기서는 이번 학기 끝나면 은 바로 이게 모든 게 닫혀버려요. 닫혀버리니까 다음 학기 여러분들 졸업 후에까지 같이 우리가 소통의 장을 마련하자. 그 소통의 장을 마련한 곳이 제가 네이버 밴더의 마련해 뒀습니다. 네이버 밴더에 들어오셔서 네이버 밴더.